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미지를 동그랗게 자르고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넣는 과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 같이 천천히 해보면서 디자인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들 중에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관련한 이미지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찾아볼 거냐면요 게티 이미지 뱅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볼 건데요 게티 이미지 뱅크 사이트는 프리미엄 이미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를 중에서 무료 이미지를 쓸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왼쪽 상단에 무료 콘텐츠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데 뭐 매월 2만원씩 내서 하루에 한 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세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5만여 컷 무료 이미지 검색하기를 눌러주신 뒤에 이렇게 상업적 사용 가능한 하루 3컷 월 90컷씩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운동이라고 검색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하니까 운동에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저작권에 전혀 문제없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트를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선택해서 JPG 웹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자 일단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 이미지를 삽입해 볼게요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자 제가 원하는 이미지 3개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자이 3개의 이미지를 이제 변형을 시켜 줘야 되는데요 다 잘라 볼게요 전체 다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통해서 일단 타원 도형으로 잘라 줄게요 타원 도형으로 잘라 줬더니 이렇게 이미지 모양에 맞게 동그랗게 잘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괜찮지만 저는 정원의 형태로 자르는 것을 더욱 더 추천해 드립니다 정원의 형태로 자를 때는 이미지 하나하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자르기를 누르신 뒤에 가로 세로 비율 1대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1대1, 1대1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동그랗게 잘라주는 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동그랗게 잘라줬는데요 이제 이미지 안쪽에 도형과 텍스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대체적으로 조금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만 어둡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그림 도구서식 왼쪽에 수정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두번째 밝기 마이너스 40%를 선택해 줄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40%씩 자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첫 번째 과정은 끝난 건데요 이제 안쪽에다가 텍스트 상자와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여기에서 타원 도형을 선택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삽입할 때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삽입을 해 주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원 도형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삽입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채우기 없음 선색을 흰색 그리고 너비를 6pt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pt 정도로 해줬고요 이제 여기 위쪽에다가 두꺼운 텍스트를 삽입해줄 겁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주시고요 이게 제목 입력한 굵은 글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흰색으로 바꿔주신 뒤에 그리고 안쪽에다가 선 도형을 하나만 더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선 도형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색을 흰색 굵기를 1pt 정도까지만 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까지 만들어줄 건데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텍스트 상자가 복사가 돼요 자 이렇게 글꼴 크기를 작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을 얇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와 도형을 삽입해 줬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다 선택해서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다른 도형에 톡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해줬더니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룹화를 시켜줄 겁니다 Ctrl-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룹을 눌러주시면 세 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개체를 선택하신 뒤에 애니메이션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 추가 나타내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 추가 나타내기 효과 중에서 여기 아래쪽으로 가시면 바람개비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바람개비라고 하는 효과를 확인 누르면 삽입이 되는데요. 미리 보기 재생을 누르면 너무 느리죠? 그래서 저는 이 재생 시간을 0.3초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나머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 건데요. 애니메이션 복사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물론, 오른쪽 상단에 가서 애니메이션 복사를 누르신 뒤에 선택, 또한번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단축키로 Alt Shift C를 눌러주신 뒤에 내가 애니메이션을 붙여넣고 싶은 곳에 붙여넣고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 만든 이 방식은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표현력을 한층 더 상승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언제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